그 옆에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풀어가는데. 어, 아, 그래? 그래, 뭐 아무도 풀어가는데. 미드과 가정법이야. 오우, 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피륭피피. 오우, 씨, 공식화. 동생 시제인데 형태가, 과거, 진행, 수형태요거 여기 이어서 나온 거는, 원래, 원래는 능동에서는 원형이었던 거. 원형 즉 웨이트였던 게 이렇게 변했다. 문법사상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위에 것부터 정보를 해야 되는데 위에 것리들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이거. 자, 이를면 바로 예문 들어가 보죠. 어 너의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다 유 l p 있어보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자, couldn't to have succeeded. 자, 아주 간단한, 초간단 문장을 써보자. 조동사의 우시쿠마, 우시쿠마, 우드슈드쿠도 마이크 플러스. 뭐 하나 써? 완료 나왔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니까 과거 완료죠? 자, 그런데주절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잡아냈으면, 그리고 여기도, 이 파이프는 조건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요 때는 뭐가 나왔냐면, 위드시웃 나왔어. 이것도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 대응으로 without your help가 쓰인 거예요. 네. 요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요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if, if. 이건,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였거든, 원래. 그래서 결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요걸 보고 알수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못써준데 your help라고 쓰면 돼. 도치가좀 작아진다. 이렇게. If h e h a not been for y o u help. 똑같은 번역이네. 아 이거 생각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되면, 이거 도치가 돼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had, i e not, been, for. 그죠? 어, 아, you have.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위드에요 얘 예, 해서 모이 없었더라면 만약 가정법 과거였어 요 여기가 그럼 모모시 없었 모 없다면이래 모모 없다면 뜻이 두 가지 나와 모모이 없다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이니까 어떻게 되게 요뭐모이 없었다면이 되겠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죠 현재 사실을 왜곡시킨 거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을 왜곡시킨 거라 고수 있지 과거 사실을 왜곡시킨 거니까 과거를 쓰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모이 없었다면 이되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가정법 가고 할 때는 모모시 그렇지 있다면이 되죠 반대잖아 가정법 가고 알면 모모시 있었다면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 여기서 with 서부터 어디까지 her cooperation 너의 아 그녀의 협조 그녀의 협조가 있다면 있었다면 해석은 나오네 다음 여기 잡아 여기 여기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지금 요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뭘 봐야 되냐면 우드로 가야 되니 아니면 헤드로 가야 되니 헤드 나오면 PP가 나야 되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드로 가야겠죠? 되 요거는 우드로 나오니까 우드 플러스 헤브 플러스 자 묶고 요거 PP 뭐니?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이미 뭐 했을 텐데 어 선물을 전달했을 텐데요. 이미 전달했을 텐데 라는 입니다문가 더불어서 음, 이 친절한 어, 어떤 인사장 인사 카드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인사라는 거죠. 그죠 <목소리> 음. 우리는 이웃이야 하지만 우리 충분히 뭐예요? 이렇게 헬로우 어 인사를 아직 교환하지 않았어요. 건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어쩌저쩌고 고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여기죠? 과거 완료 주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일단 어찌됐든 뭘로 바꿔야 돼? 부시락해서 바꿔야지. 그렇지 어.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 없었다면인데 요거는 가족과 과거 완료니까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씁는데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구요. 위드 대응이에요. 위드 대응이에요. for는 안 써요. 벌써? for예요. for. for, for? 어, for 안 써도 돼요. for, yeah. for 안 써도 돼요. 이 이거, 이거 주어로 잡으면 돼요. 그냥. 이걸 주어로 잡으면 돼요. 이게 있었다면 if, it,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이거 주어로 잡을 버리겠네요. 동사도. 뭐 과거가 이리 맞지? 이제 누구? 상기시켜 놨고. 위드 대신에 뭘쓸수 있다? 이걸 쓸수 있다. 위드 대응이야. 위드 대응. 만약에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였다면 그럼 뭐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나? 워드. 워드 쓰면 되냐? 워드. 컬러 코알버레이션. 이증에 상관없이. 단순 복수 상관없이. 워 써주잖아. if w 그럼 조건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개의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능동으로 바꿔주면 돼요. 능동. 능동으로 바꿔주면 수동태니까 능동. 어? 뭐가 없어? 바이, 허,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지금 그녀잖아요. 능동으로 바꿔주면 요 비빔피피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뭐였었다는 거야? 비빔피피가 됐다는 얘기는 능동에서 뭐였다는 거야? 능동. 하고 진행이 형겠지 그렇죠. 하고 진행이 형겠지 그거 아니어요 그지? 아이가 모르도만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수동태아 목적으로. 그지?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으로 들어가고 목적보로 목적 보로 뭐가 나오는지 목적. 원냐 웨이트로 는 웨이트 그지? 이게 중요. 화가형이잖아요 육포로 싸인. 과거 진행 뭐를? 과거 진행형을 수동태를 바꿔주면 과거 진행형 수동태가 되니까 비빙, 비핑. <웃음> 불련이고요. 그래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응? 기다리게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나는 뭐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지. 자, 두 가지. 두 가지. 오늘 지금 공부하는 용 중에 위드의 특선용법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 가정법, 어, 조건절 대용으로위당운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 위드. 특수용법이죠.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과거, 진행, 수동태. 뭐가 지금 겹쳐있었지? 과거 진행 수동태인데, 사역동사 메이크업에 있게 했어요. 사역의 메이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괜찮아게 되면 우리가서주간까지가대비해야될 하나가